대광대근이 수축하여 입꼬리를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올리고 하늘색 방향으로 살들이 내려오게 되면 하얀 점선 화살표의 콧등 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. 콧등 주름을 필러로 채우면 아바타가 되고